선장이 조업 중 실종하였다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손해임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비자원 2008년 4월 15일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2005년 11월 27일 200 신한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배에 탑승하여 출항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2일 통신이 두절되었고 실종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당의 계약에서 면책하는 규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비보험자가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는 면책합니다.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책임 유모 피보험자는 2004년부터 2009년 12월 20일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본래 그의 직업은 선원이었으며 사고 발생 전인 2005년 8월까지 어업활동을 해왔고 경찰서 조사 기록에 의하면 같은 해 11월 30일 10시경 재차 출항하여 15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 오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투망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월 1일 9시경 선원 영식이 연기로 선조 주호에게 통신으로 어구가 꾸여서 고기가 들지 않는다 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12월 2일 3시 45분경 경강호 선조 기용과 통화한 망인은 날씨가 좋지 않아 가고도 항으로 피항한다 라고 하였으나 그후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험자 망인이 단순히 선박과 어구의 성능 점검을 위해 탑승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설령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보험자의 탑승 목적이 선박과 어구의 성능 점검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선박을 구매할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하여 조업을 한 행위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의 선박 탑승은 이사건 보험약관의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